34번 증거능력과 증명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자 피고인 갑이 사업주인 어 사업체의 종업원을 자 지금 현재 몇 사람 등장하죠 두 사람 등장하죠 갑과 을이 등장하죠 근데 갑은 누구예요 사업주고 을은 뭐예요 종업원이죠 자 그런데 어 지금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갑을이 전부 다 지금 재판대에 지금 올라섰거든요 근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가지고 자이 갑에 대한. 갑에 대해서 이제 유죄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재판 진행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지병으로 죽어버려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형사성법 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인정할 수 없고 틀렸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어. 개정법, 2020년 2월 4일에 개정법에 보면 312조 제1항과 312조 제3항 지금 검사가 작성했던 피의자신문조서건, 그 다음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그러니까 경찰을 얘기하겠죠. 피의자신문조서건 둘다 지금 뭘 필요로 하냐면 내용의 인정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. 내용의 인정을.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어쩐다? 바로 어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여기 뭐예요 갑이 내용 의에 부인을 하고 부동의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,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갑이 내용 부인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증거로 못 써요 못써요 증거로 못쓰지 그죠 그리고 어, 314조가 지랄이고 다 필요없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어,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상대가 내용 부인해버리면 내용 인정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못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문제에 출제를 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.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 검사가 작성했던 사법경찰관이 작성했던 경찰이 작성했던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뭐가 필요하다? 내용의 인정이 필요합니다. 내용의 인정을 부인해 버리면 은 증거로 할수 없습니다. 제 아무리 뭐 뒤에 뭐 314조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런 거 어쨌든 내용 부인하면 어 바로 증거로 쓸수 없다는 거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